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검찰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적은 것으로 26일 알려졌다. 검찰은 노 의원이 본인 집에서 발견된 현금 3억원의 용처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오랜 기간 뇌물 내지 불법정치자금수수 범행을 반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. 본지 취지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위 내용을 영장에 기재했다고 한다. 노 의원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각종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다.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. 뉴스 1. 검찰은 특히 노 의원의 증거인멸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고 한다. 검찰은 노 의원이 제3자를 통해 중요 참고인에게 접촉해